만약에 저이 환풍구 소리를 안 듣고 그 정도면 진짜 가면이 되신 것 같아. 오야. 오야. 남자 프레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 고인물 초빙석 이랑 비슷한 고인물이죠? 잘 모르겠어요. 어, 어쨌든 아. 고인물 초빙석으로 왔으니까 고인물인 척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또 예, 플레임용 유튜브에서 플레이디는 또 100만 조회수가 넘었던 영상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음. 그럼 고인물이죠. 아하! 네. 아 인기가 많으면 고인물인거야? 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좋습니다. 플레디의 피자 가게 바로 플레임용 플레이 보고 재플레이 또 다른 이렇게 깨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일단 여러분들 이 게임은 간단합니다. 저 12시가 6시 될 때까지 버티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왼쪽 밑에 배터리가 있잖아요? 이게 저렇게 불을 켜거나 문을 닫으면 저 배터리가 다 달거든요? 저거 다 달면 죽어야 돼요. 아니면 기도해야 돼요. 밑에를 내리면은 CCTV를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어요, 태블릿을 통해서. 그럼 주변에 있는 애니마트로닉스들. 여기에 지금 치카랑 도니랑 아, 프레디, 프레디 이렇게 3마리의 애니마트로닉스가 있는데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막 움직입니다 요즘 애들은 호피 플레이 타임 허기허기밖에 몰라요 인형탈 음, 이렇게 허기 하면 네. 근데 우리 시대 때게임모델은 근본은 프레디잖아요 그치 애니마트로닉스의 네. 시초는 거의 프레디라고 네, 봐야죠 이게 근본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일단 초반은 지루해요 여러분 왜냐면 이게 지금 첫째 날 밤이잖아요 거의 안 움직여요 제가 알기로 아무것도 안 하고 깰 때도 많아요 첫째 날은 그래서. 운이 좋으면 어. 진짜 1일차는 그냥 이렇게 손도 어, 있어도 끌때가어요 근데 이제 프레디 특성상 특초리 전혀 없기 그래요. 때문에 탐사하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1일차 때는. 근데 애초에 이제 프레디를 하다 보면은 바로 알수 있는 건데 저희가 봐야 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박시. 아, 퍽시 천막이 지금 가려져 있는데 첫날 밤 3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요. 음. 그래서 3시 이후부터는 가끔씩 봐주고 나중에 박시가 오면은 한번더 제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은 천막에 가려져가지고 박스려 이건 뭐 당연히 알겠지 소리나요 저거 들으면 그치 렇 귀엽습니다 여러분들 이스터 해그입니다 음. 근데 프레디 하니까 되게 추억도 없는다 저희 방송인 때는 프레디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치 그에 공포게임 전문을 네. 안 하는 사람들도 일단 프레디는 무조건 했어요 사람들이 하라고, 하라고 해가지고 <웃음> 하면서 이제 비명 지르는 리액션을 하고 맞아.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고 물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웃음> 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제가 폭시입니다 자, 폭시가 이렇게 머리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밀고 있는 자세가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나오기 일부 직전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수 냄새 풀풀 풍기면서? 그지그지네 마리밖에 없었나요? 어? 어? 지금이 출발 직전인 거예요 자 이렇게 있다가 캠을 봤어 그런데 얘가 없어졌다 하면은 캠을 바로 내리면 안 되고 이걸 보고, 아, 보고 내려야 되는군요. 이쪽 캠을. 왜냐면 여기 복도에서 뛰어오거든요. 어, 저기, 왔어요, 저기 왔어요, 누가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본이 아, 왔어요. 아, 음, 음. 적극적인 대시. 음? 이렇게 하면은 이쪽을 닫아주면 됩니다. 탱. 소리가 나죠. 와. 아, 문을 이렇게 쿵쿵 두드리고 다시 가서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발티네요.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웃음> <민원 부리면 저희가? 웃음> 오. 아저씨 몽둥이 들고 쫓아가는 거죠? 좀 새로운데? <웃음> 또나려고 하네. <웃음> 오늘따라 조금 살만하네. 그러니까, 요 어. 이렇게 6시가 되면 은 하루가 끝나고 자, 이제 둘째날 늘 생각하는데 저선풍기만 꺼도 전기 소모가 줄지 않을까? <웃음> 인정. <웃음> 일단 문이 두 <웃음> 개인 것도 꼴받아요. 어떻게 뭐 경비실이 저렇게 가운데 있어? LATER 이렇게 대박좀났으면다 한국의 땡큐. 큰일났어. 너무 여유부리다가요. 네. 여기 와버렸는데 문을 <웃음> 뭐못 닫나요 그러면? 못 닫아요 이게 입장이 2단계가 있어 네. 먼저 왔어 이렇게 와서 쳐다보는 1단계 상황이면은 불이 켜져요 네. 불을 켜서 여기 이렇게 에헤, 얼굴이 보이는데 그러면 문을 닫아서 막을 수 있는데 2단계 이제 입장을 한 판정인 겁니다 아. 입장을 한 판정이면 불이 아예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음. 여기에서 CCTV를 보는 순간 죽습니다 근데 지금 입장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근데 랜덤 아니에요? 그쵸. 운좀으 버티잖아요, 이거. 근데 이게 네. 만약에 한 5시쯤이다. 아, 그러면, 그러면 CCTV를 하죠. 아예 안 보고, 네. 이러고 기도하고 있으면 저, 기도 맞아, 메타를 맞아, 통해서 맞아. 이제 클리어가 돼요, 6시가 맞아, 맞아. 돼서. 근데 지금 3시고, 이러면은 못 버티는 이유가, 저희가 여기서 CCTV를 안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안 들어와요. 네. 근데, 갑깜짝이 이렇게 폭시가 네, 와요. 폭시는 어. 네. 이제 CCTV를 안 봐도 오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 겁니다. 음. 근데 만약에 정말 운이 좋아서 폭시가 안 왔다 하면 이제 클리어 할수 있는 거고 맞아 저, 저도 이제 이말할 때마다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이서 솔직히 좀 확률 게임이에요 프레디 자체가 맞아 확률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잘해도 네. 가끔 이제 애들이 작정하고 우리를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절대 못 에헤, 막습니다 땡큐. 아까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빈도수를 늘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는 오케이. 빈도수를 이것도 이렇게 여러분 톡톡톡톡 누르는 게 전기세 아끼려고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선풍기만 틀어놔도 6시쯤 되면 한 30%밖에 안 남아요 배터리가 아 맞아 그러니까 저희는 그 전력 30%로 그냥 막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전력 아끼려고 찔끔, 찔끔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벌써 66%에요. 그러니까 두신데, 이 빌어먹을 선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풍기 내가 손으로 돌리면 안 되나? 이거 사장님이 돈 아끼려고 하갑자 깜짝이야. 2천원 주고 한 선풍기라고. 아, 2천원 주고 그런 디테일한 게 있어요? 스토리? 아니요, 제 예상입니다. <웃음> 아, 형, 아까부터 프레디 잘알아서 진짠 줄 알았잖아요. 무슨 스토리인가 싶었잖아요. 아, 너무 진정성 있게 얘기했나? 맘, 맘, 매야. 자 아, 2일차 끝났고 3일차부터 약간 난이도가 딱 보통 정도로 온 음, 느낌이에요. 맞아요. 3일차부터. 1일차 는좀 막아야겠다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일이죠. 이제 3일차니까 프레디도 좀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프레디가 한 번도 안 움직였거든요. 네. 모니랑 시카는 여기에서 한 번씩 얼굴을 비춘다 정도지만 은 음. 프레디는 음. 진짜 음. 그냥 순간이동이에요 서해 번쩍 동해 번쩍 합니다. 그래도 문을 닫으면 못 오는군요. 문을 닫으면 당연히 못 오죠. 우리의 유일한 방어체계인데 그게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아니 프레디가 시리즈 진작할수록그거 무너뜨리잖아요 계속. 프레디의 특수능력이 뭐냐면 죽다 그쵸. 개소리야! CCTV를 보고 있을 때 여기 문이 열려있으면 확률적으로 죽습니다. 그냥. 아... 그래서 프레디가 여기에서 딱 움직이는 걸 확인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여기 문을 닫고 CCTV를 확인해줘야 돼요. 아... 아 이런 완벽한 좀 공략이 좀 있네요 확실히 형 패턴을 완벽하게 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프레디가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렇게 문을 확인을 닫아, 하고 바뀌고, 문을 닫고, 닫고 CCTV 보고 폭시가 아직 뭐 멀쩡해서 는라는걸 확인한 다음에 네. 다시 문을 열어주면 되는데 네. 프레디는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아. 와요 왼쪽은 그래서 문을 따로 안 닫아줘도 됩니다 불 켜고 문 닫고 CCTV 확인 혹시 멀쩡한 거 보고 문 다시 열고 불 켜고 확인하고 이렇게 좋은 팁! 꿀팁! 그래서 꿀팁이네. 이 로테이션만 완벽하게 완전 빠르게 유지를 할수 있으면 은 네.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배터리도 거의 여유가 남기 때문에 이거 문 닫고 양쪽 다 닫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해볼까요? 네 버텨버리죠 자, 배터리 닿는 속도가 눈에 보일 정도죠? 엄청 빨리 닿는데, 6시가 코앞이라는 걸 아니까, 이렇게 문 닫고 있어도 됩니다. 배터리가 여유가 있으면. 으, 이야. 그쵸. 그렇죠. 정설은 없어요. 자, 왔죠? 문 닫고, 복도 확인하고, 달려오는 거 보고, 받아주고 솔직히 문을 두드리고 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문을 열어도 됩니다. 어, 개꿀팁. 저거 cctv를 봐서 달려오는 걸 봐야지 빨리 오게 할수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너무 쫄아가지고 여기에서 어 사라졌다 하고 문을 닫고 있으면 은 오긴 오는데 꽤 늦게 와요 빠르게 와서 문 두드리고 가라 라고 하려면은 저 복도를 봐줘야 됩니다 자, 야 여러분 꿀팁입니다 자 달려오게 하고요 문 열렸는데 뚜두둑 거리고 있네요. 이게 녹하고 있는 하는 그러니까.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네. 얘가 이제 돌아가는 판정이라서 문 열려 있는데 둥 소리는 퉁퉁 소리 들리는 거고 소리 소리 뭘 치면서 갔던 걸까? 자 지금 폭시가 소변이 많이 마려운 것처럼 왔다 갔다 계속 움직이고 있죠. 4일 차부터는 확실히 좀 빡세요. 자, 지금쯤이면은 이제 슬슬 문 닫고 기도하셔도 될것 같아요. 데플레님인 아니 그건 좀... 자 5일차입니다 자 이제 애들이 와도 빈도수가 엄청 잦은 대신에 빨리빨리 사라집니다 빨리빨리 5일차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난이도가 제대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시작하자마자 왔죠 와 진짜 빠르다 근데 5일탄 확실히 자 애들이 너무 자주 와서 배터리가 7 2네요 막아놓는데 한신대 배터리가 이 정도면 조금 아슬아슬하거든요 확인하는 빈도수를 조금 줄이던가 해서 배터리를 조정해야 됩니다 이게 막 애들이 무조건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보면은 배터리 관리가 안 돼요 어느 정도 한번 막았으면은 약간 텀을 두고 천천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살짝 패턴을 조금 압축했어요 바로 문을 닫고 CCTV 먼저 보고 그 이후에 확인 2시대4 8 아슬아슬하네요 솔직히 좀 모자르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관리하면은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제 또막 3시 됐고 그럼 5시 반까지만 어떻게든 버티면 기다하면 돼요 그때부터 맞아요 맞아요 Later. 자, 지금 5시이고 배터리가 7% 하필 본이가 오는 바람에 굉장히 아슬아슬한 yeah, 상황입니다 We 확인을 하고 문을 닫아야 되니까요 영포입니다. 이걸 계속 닫아 놓을 수가 없잖아요. 자, 이제 배터리가 다 닳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은 프레디가 얼굴을 비추고 이제 덮칠 준비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제, 이제 기도해야 돼요. 노래가 나올 거예요. 띵띵띵 이런 노래가 나올 건데, 이제 6시가 되면 그냥 클리어가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시간상으로 봤을 때 거의 무조건 깼다고 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이렇게 5일까지의 정식 난이도가 클리어가 됐고 여기에서 이제 별한 개가 뜨면서 새로운 난이도 여섯 번째 밤이 나옵니다 그쵸 바로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6일차가 엄청 어려워요 6일차가 진짜 거의 정식 난이도 중에서는 음. 최고 난이도니까 맞아요. 이 시작하자마자 얘네 지금 다 움직였잖아요 <웃음> 이거 봐요 얘네들 제가 보기엔 부정 출발한 거거든요 이거 이 정도면 그 총속이 전혀 출발한 놈들이야 저거 아주 얍실한 놈들입니다 비공개 해놨을 수도 있어서 오 위험할 아, 뻔했어요? 클린 미스로 클린 미스로 위험할 뻔했어요 이게 판정이 진짜 정확하게 눌러야 돼서 위험합니다 아직까지는 혹시가 2단계도 아니고 그래서 어우 야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웃음> 오른쪽 방금 너무 무서웠어요 오른쪽 잠시 방치 당해서 그러니까 네. 이게 컨트롤이 한번 뭐 누가 왔다 하면은 네. 살짝 회로가 꼬일 때가 있거든요 익숙하지 않으면 그럼 이제 바로 실수하면 죽는 거예요 뭐 형이 말을 하면 안 돼. 형이 말을 하면 손짓으로 리액션을 하네요. 오케스트라 마냥, 음. 어, 지휘관 마냥 막 말과 함께 이 손이 움직이네 마우스에 손 떼거든요, 지금. 그거 볼 때마다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너 모르게. 자, 이제 50%. 이 네. 프리님 편집자, 어? 플레이님 편집자. 이렇게 빨리 온다고? 좀 운이 안 좋았다. 음. 아, 제가 보기엔 형이 한 50% 하면서 마우스에 손 떼서 그래. 그런 거 같아요. <웃음> <웃음> <웃음> 아, 설명한다고 또 여유 부렸네. 으야 자! 빠 게임 해보겠습니다 근데 초반에 너무 자주 왔어 보니랑 치카나저형 그때 인기 스타였어요 거의 2세계급 인기였어요 인생 삶에서 한 번도 두 명의 여자가 이제 저 좋다고 막 싸운 적이 없었는데 이걸 여기서 느끼네요 공포 게임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또 왔네 어우 야나 손목 나갈 것 같아 그래도 이거 또손 댔다가 또 죽으면 그니까저방 무서웠어요 형형 <웃음> 어, 지금 형 손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케이 형이 손목을 위해 이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순수한 시승 아니겠습니까? 자, 3시 45% 네.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네. 6시 치고는 원래 지금 한 35% 정도만 있어도 이거 되게 감지덕지거든요. 4시 됐고요. 30% 좀 아슬아슬해요. 근데 원래 6일차 때는 배터리가 5시 반 정도 됐을 때 거의 무조건 단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도 메타가 절실이 필요해요. Later. 이제 그냥 손을 놓고 있어야 됩니다. 2%면 은 다른 걸 하지 말고 그냥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5시고 여기서 에 제가 뭘 해서 배터리가 더 빨리 닳아버리면은 이제 더 죽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아, 아무리 아무리, 아무리 버티고? 응, 가만히 있어도 음. 아무런 이벤트가 안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2% 이, 이 남은 사이에서는 그냥 이제 버티는 게 좋아요 계십니다, 지금 아버님. 좀 되게 아슬아슬해요 6시가 될지 안 될지 제가 16살 때 교회를 갔던 걸 기억하시나요? 성실하게 항상 아 이거 죽을 것 같은데요? 제발 6시 안 되냐? 6시 왜안 돼? 시간은 계속 흐르는 법인데! 아유... 아이엠 맘마가한 시간이 89초래요? 왜 이렇게 애매해? 딱 1분으로 해놓지 그러니까 13%면 그러니까. 은 이제 거의 마음 비우고 혹시가 안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좌우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순없지 40초가 넘어지면 돼요 와, 40초 길어! 와야 이건 아니지! 야, 이건 진짜 아니지. 아, 아니, 옆에 닫고 있어야, 어. 꺼진다. 다시 만요 형, 20초. 20초? 될것 같아. 20초. 가까스로 될것 같긴 한데. 와, 마지막에 진짜. 10초면 될것 같은데? 제발. 4, 3, 2, 1, 0. 이제 실수 아닌가? 아직 불이 꺼져야 돼. 불이 꺼져. 어, 됐다! 아, 됐다!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나이스 이렇게 6일차까지 무사히잘 클리어를 했어요 아... 원래 이렇게 좀 쫄깃한 맛이 있어야 공포게임이 되겠어아 맞죠? 어. 프레디가 이런 맛을 하는 거죠 아 그럼 이제 좋네요. 프리니의 프레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형이 이제 막 기대한다 기대한다 그러시잖아요 어? 어. 저는 형의 기대를 무참하게 깨부실 자신이 있습니다. <웃음> 대체 뭐길래 네. 여기 옆에 앉아서아 항상 정석으로만 깼었어가지고 지금 상상이 안 되거든요. 아, 이으 좋습니다. 프레디의 피자 가게. 프레디 피자 가게는 제작자가 만들어둔 커맨드가 있습니다. 브레이커 전혀 몰랐어요. 바로 이제 코세번 그다음에 전화 오는 거 뮤트홀 눌렀죠? 그다음에 클리어 뭐 했어? 이제 그 제작자분들이 자기들이 깨고 싶을 때 무서웠거나 귀찮아서 못깰때 제작자들이 숨겨놓은 프레디의 숨겨둔, 숨겨둔, 네, 숨겨둔 커멘트 안녕하세요 모든 게임을 버그로 공략하는 남자 프린입니다 아너나 장난친 거지? 코세번이랑 뮤트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아니요 그거 상관있어요 진짜 상관있어? 네후라요 아 뭐야. 근데 커맨드가 뭔가 누르는 네. 게 있기는 한가 보네. 커맨드를 세개를 눌러야 돼요. 따다닥을, 속도를. 오. 네. 지금 해외 쪽에서도 아시는 분들 거의 없고, 어, 어, 아, 그러니까 해외분들도 약간 좀 숨겨두는 약간 자기들만의 아. 꿀팁 이런 느낌. 아니 뭐야, 종소리만 계속 듣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은 이 게임을 57초 만에 깰수 있어요. 1분이 안 걸립니다. 어우, 이거 진짜 어떻게 찾았을까요? 이거 처음 발견한 사람이. 그래서 이거를 하면 이렇게 엔딩입니다 참고로 아까 추수본이 말한 20, 20, 20, 20거 있죠? 이것 음. 이걸로 깨져요. 와, 아까 클리어 기록으로 남는다. 네, 이건. 남아요. 와, 아주 쉽죠? 아, 근데 모든 프레디 시리즈가 다 그런 건 아니죠? 모든 프레디 시리즈가 그러진 않지만 투까지는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에서 아, 어, 이게 들켰네 투는 좀 숨겨두자 하는 느낌으로 투는 또 바꿔서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하시면 형이 이제 몇 시간 동안 한 6일차 밤이 <웃음> 일분이면 클리하게 됩니다. 이게 뭐야? 아 너무 허무해. 어 근데 진짜 신기하네요. 숨겨져 있는 요소들이 진짜 되게 많아. 프레디가 보면 어쨌든 여러분들 프레디의 피자 가게 일분 안에 깨는 방법 어때요, 형? 이게 점니다 대단하긴 대단하네. 그렇지. 자 말했잖아요. 형이 어떤 기대를 하더라도 그 기대를 부실 자신. 어 근데 난난 의외로 되게 지금 충격 먹었어. 아 그래요? 어,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를 난 진짜 음... 생각도 못했거든. 신기하네요. 오케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략한 남자, 프레입니다. 오늘의 고인물 공포게임, 바로 프레디의 피자 가게 2인데요. 바로 이게 공포게임 장인, 프레디의 장인. 프레디를 고이기 위해 저 인형탈까지 직접 쓰고 방송한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어, 그 아, 아, 그래. 진짜해 아, 그, 그럼 플레임이 형과 함께 오늘 프레디의 피자 가게 2 한번 공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좋아요, 스타두! 일단 어디 어디서 오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어 일단 오는 구멍은 원은 양쪽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정면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조그만 환풍구에서 옵니다 일단 가장 큰 특이점이 뭐냐면 배터리가 모든 거에 전력에 다 연관이 되어 있는게 아니라 플래시 라이트 배터리만 신경을 쓰면 된다는 점인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요소를 더 추가했어요, 투에서는 배터리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뮤직박스의 태엽을 계속 감아줘야 됩니다. 아 맞다, 오르골저 지금 첫날째밤이어서 이게 안 풀리고 있는데, 2시 이후로 이제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천천히. 다른데 보면, 은투는 이제 애니마트로닉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맞아요, 많더라고 여기가. 10종류? 이렇게 와, 나와요. 두배 넘게? 자 이제 2시가 지나서 천천히 풀리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가운데, 가운데 치카 러주는데괜아요 어, 전혀 상관없어요. 꾹 눌러서 완전히 감아주고 이제 주변을 둘러보시면 되는데 중간에 네. 얘네들이 가끔씩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은 굉장히 신사적이라서 정면에 이렇게 대놓고 있어도 절대 저한테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 오. 지금 환풍구 소리 들리죠? 이 쿵, 네, 품하는 소리. 이게 여기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오,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어떻게요, <웃음> 저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어, 저 친구는 이제 여기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 주시면 음. 됩니다. 이제 해야 되는 공략 방법을 네.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거 계속 감아 주면서 이제 탈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애들이 많이 왔다. 그럼 제가 이제 프레디인 척을 하면 됩니다. 음, 이렇요 어, 가만히 있으면은 애들이 아무도 저를 공격하지 않아요. 문제는, 딱한 명, 가운데에 네. 있는, 혹시예요 아. 구, 혹시라고 하죠. 얘는 프레쉬로, 음. 잠깐만 눈뽕을 삑! 해주면, 아! 이러면서 이제 좀 멈춰있으면. 아. 저기, 배 나온 아저씨 있는데? 얘는 신형 프레디입니다. 음.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가까이 보면좀 갑자기 무서워져요. 뭐좀 가까이 왔네요. 얘가 언제 오냐면 이렇게 CCTV 내렸을 때 옵니다. 아, 그럼 그 바로 써줘야 거잖아요. 돼요, 탈을. 와, 타이밍 완벽. 이거, 막, 다행히. 죽는 거잖아요. 어, 이때도 왔다. 오른쪽에 이제 환풍가 네.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또 써주고. 아 맞아. 이렇게, 이렇게 했었어 이거. 왼쪽도 진단으로. 마찬가지인데 네. 왼쪽에는 이제 얼른 아, 보이라는 존재가 또 새로 나왔어요. 네. 이 친구는 저를 절대 덮치지 않는 굉장히 착한 친구.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악랄한 녀석입니다 배터리를 네. 가져가요 저 녀석이 아 그래요? 직접적으로 죽이지는 않지만 저 배터리를 가져가서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불벽이 있네 그쵸 그쵸 종류가 엄청 많아요 예전 애니마트로닉스 뿐만 아니라 신형들도 있는데 이제 얘네가 신형입니다 음. 이 CCTV 막 찾아보면은 구형들이 있어요, 여기. 아, 구셔져 있네요. 옛날 어. 버전의들. 어. 근데 이게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시대가 미래가 아닙니다. 더 과거예요, 원보다. 아, 더 시점이 과거예요 이게? 더 과거고. 얘네가 어떻게 보면은 더 구형인 거예요. 아, 아. 얘네가 이제 사라지고 남은 것들이 지금 구형이라고 불렸던 애들이 이제 1에 나오는 겁니다. 아, 아. 시간 순서가 그래요. 저렇게 네. 망가지들은 어떻게 다시 머리가 붙고 그랬대요? 뭐 돈을 많이 썼겠죠? 어, <웃음> 돈 쓰는 다 되니까? <웃음> 이제부터는 바로 폐업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볶아줘야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원처럼 사이클을 한 번씩만 이렇게 돌면 되는데 불 켜고 중앙에 확인 한번 하고 오른쪽에 불 켜고 CCTV로 감아준 다음에 CCTV 내림과 동시에 한번 써주고 다시 벗고 이렇게가 한 사이클이에요. 이렇게 하면 거의 웬만한 거는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이클에서 애들이 왔을 때 어떻게 좀더 유동적으로 대처를 음...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건데 제가 이거를 내리자마자 쓰는 거는 아까 설명드렸죠? 네. CCTV를 내렸을 때 갑자기 눈앞에 애들이 있을 확률이 제일 높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원이랑 다르게 조작감이 굉장히 편합니다 마우스 판정이 굉장히 널널해요 이게 버튼이 원래는 정확하게 이 흰색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네. 여기 눌러도 아... 눌립니다 아무데나 이렇게 누르면 눌려요 근데요 저게 네. 이게 진짜 편의성이 엄청 좋아졌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스터에그로 이거 누르면 소리 나요 맞아, 소리 나요 <웃음> 프레디 <프로그램이> 특이입니다, <웃음> 저꼭 소리나는 거 반드시 나요 자, 이 환풍구 소리가 들렸잖아요 환풍구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한 번씩 봐주세요 누가 오는지 파악을 하고 근데 저기 환풍구까지 왔다가 다시 갈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지금 쿵쿵 소리 들렸는데 양쪽에 다 왔네요 이번. 간줄 알았는데 왔네요 이스파라시들이 이 파란색 신식 버니는 환풍구에서 조용히 저를 쳐다보는 때가 많은데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봤다 나를 보고 있다 근데 제가 cctv를 이렇게 보는 순간 죽어요 아 운이 좋으면 은안 죽을 수도 있는데 이제 딱어 여기 있네 했는데 이제 이게 한 사이클이잖아요 이거 보고 어 자 제가 방금 왜 말을 멈췄냐면 이게 또 사운드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왼쪽에 방금 구 치카가 와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걸 쓰면은 저를 공격을 안 하는데 언제 가는지를 모르잖아요. 이, 이 환풍구 소리가 다시 들려야 됩니다. 환풍구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벗고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저... 이 환풍구 소리를 안 듣고 환풍구 소리를 안 듣고 가면을 벗잖아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저 집중 좀와인드데 감고요? 그 정도면 진짜 가면이 되신 네. 것 같은데? <웃음> 가면을 썼을 때 환풍구 네. 소리가 들리기 전에 벗으면은 얘가 계속 남아있습니다 음. 자 환풍구 소리 들렸죠? 이제 갔죠? 어, 왔어요, 이걸 어째. 확인하고 아이 친구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맹글 굉장히 착한 친구입니다. 제가 어떻게 출제하죠? 그냥 가야지가 알아서. 음. <웃음> 근데 맹글이 이쪽으로 올 때가 있어요. 네. 오른쪽 환풍구에 네. 앵두 같은 입술을 들이댈 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이걸 마찬가지로 써서 음. 환풍구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시면 됩니다. 거의 무적이네요. 그죠? 이 혹시만 없었으면은 음. 그냥 진짜 이것만 계속 쓰고 있어도 게임 클리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음. <웃음> 눈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할 때마다 눈, 눈이 살짝 뒤집혀서 지가 이러고 있잖아요. 없어진다, 저러 아주 위험한 친구인데 없어지는 거는 랜덤으로 알아서 지가 아... 움직이고 지금 없어졌죠. Hello. 어? 지금 벌룬보이가 나타났습니다. 조용히! 듣다가 지금 환풍구 소리가 들렸죠? 이렇게 하면 가요. 아 만약에 저 친구가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가면을 마찬가지로 쓰고 있다가 환풍구 소리가 들리기 전에 제가 벗었으면 얘가 계속 보고 ]죠. 있습니다. 어 계속 보고 있다가 나중에 들어와요. CCTV 같은 거를 이렇게 봤을 때 한순간에 들어와서 배터리를 가져가고 이 앞에서 웃고 있습니다. 꼴 봤네요. 그러니까요. 배터리를 손에 들고 있어요 이러고. 하하하하 계속 웃고 이제 죽을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선풍기로 어. 내려쳐야 되는데. CCTV를 보고 있는 와중에도 걔네가 갑자기 강제적으로 CCTV를 내리고 저한테 들이댈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네. 당황하지 말고 또 이렇게 마찬가지로 가면을 써주시면 건데요? 됩니다. 응? 굉장히 당하신 거같요 <웃음> 거의 승천하기 1번째. 영혼이 살짝 이만큼까지 나왔다 같 들어갔어요. 으으...이야... 아니 투가 진짜 재밌어요. 그렇죠. 원에 비해서 훨씬 더 동적이고 정신없이 컨트롤해야 되고 밸런스가 진짜 잘 갖춰져 있어요. 운빨이 줄어들고 네. 실력으로 커버가 되는. 아, 굉장히... 맞아. 그래서 평이 제일 좋았던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좌우로 돌려볼 수 있습니다. 얘들이 이렇게 쳐나봐요나 프레디 탈 쏘고 있는. 아이는 진짜 그 릭데만 아니었으면 탈쓰고 얘네랑 뭐 미연시에 해도 상관 없었겠어요. <웃음> 지금 약간 소위팅 하고 있잖아요, 양쪽에. 네, 이제. 그러니까요. 응. 누굴 고를 것인가, 약간. 여기 밑에 대사창 뜨고 했으면 바로 미연신데. 아전 저였으면 이제 가운데 걸어가면서 이제 양손으로 잡고 가죠. 어, 쓰앙 남자. 내가 손이 두 개인 이유야 이러면서 똑같이 감아줍니다. 이제 풀리는 속도가 살짝 빨라졌어요. 어, 빨라졌네요. 살짝. 어. 4일 5일 차에서 본격적으로 빨라지는데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정도입니다. 환풍구 소리 들리죠? 오 어우, 이제 구형 치카까지 와입 찢어진 거 봐요 그냥 환풍구에 청소 부대예요 그냥 자기 그냥 인형탈로 그냥 환풍구 쓸어 담네 그냥 쓰레기들 <웃음> <웃음> 구형 치카도 막 이렇게 환풍구로 나오지만 네. 정작 등장하는 거는 정면에서 나옵니다 정면에서 음. 자 이제 슬슬 좀 애들이 올거 같아요 혹시한테는막 이렇게 오랫동안 비출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칙! 칙! 이렇게만 해줘도 충분히 못 움직입니다, 혹시는. 오, 저 약간 수염 제거할때 그런 느낌이었어. 오, 칙! 칙! 어, 치카 왔죠. 자, 방금 CCTV를 내리고 탈을 바로 네. 썼기 때문에 얘가 오든 말든 거의 지금 상관을 안 하고 와. 진행을 할수 있는 거예요. 얘는. 이것이 피지컬. 이래서 좋네요, 들어와도 이걸 막을 수 있다는데. 그쵸, 있다던데. 지금 또 왔죠, 네. 구형 보니. 절대 그탈 쓰는 거에 시간을 투자하는 걸 아끼면 안 됩니다. 어? 갔나 안 갔나 긴가 민가 하면은 거의 그냥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쓰고 있어야 됩니다. 어. 소리가 확실하게 들릴 때까지. 이거는 진짜 뭔가 이렇게 자원에 대한 제한이 배터리인데 배터리가 솔직히 20, 20, 20을 깨도 여유가 있어요. 음. 그래서 막 부족해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기계 같아요 지금. <웃음> 쟤 이름이 뭐였죠? 이영 타일의 이름이? 애니마트로닉스. 애니마트로닉스 그럼 줄여서 에마라고 하죠? 뭔 소리지? 좋아요. 그, 형 거의 에마 같았어요. 뭐지? 거의 기계가. 칭찬이야? 있는. 네, 칭찬이죠 <웃음> 프레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 굵은 팔뚝 좀 보세요. 안 해버리겠어. 참, 그런 스타일이? 저런 스타일이에 저런 몸뚱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난 약간 살짝 채우고 있고 든든해 보이잖아, 남자로서는. 아, 아 형이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응. 남자도 잘생긴 남자 보면 좋아하고 몸 좋으면 왜 저, 아, 저런 몸매는 저도 할수있는 지금도 됐어. 이건, 이건 지금 우리잖아. <웃음> 당장 <웃음> 가능한 몸표고 네. 듬직한 뱃살.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혹시를 비춰주다가 이비이안 들어올 때가 네.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불빛이 안 들어오는 걸 보고, 이렇게 CCTV를 확인하면은, 음. 나중에, 폭시를 눈뽕시킨 판정이 안 들어가서, 혹시 네. 갑자기 덮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지금은 확실하게 불빛을 비쳤으니까, 이제, 폭시에 대해서 걱정이 없지만, 방금처럼 불이 꺼져 있으면은, 좀혹시 신경을 한번 더, 어, 나올 때까지 해야 되는구나. 아, 그래도 벌써 4일차까지는 깔끔하게 왔습니다. Q는 확실히 네. 피지컬이 되면 쉬워요. 네, 쓰는 게 있으니까. 골든프레디, 아, 골든 크래디. 골든 어, 오랜만이나. 와, 이제 3명. 미연 씨. 선택지가 무려 3명. 와... 왜 하루가 아침, 점심, 저녁으나눠주겠습니까 아. 나눠서 만나라. 아. 그쵸. 어, 하루를 이렇게 네. 3등분 해가지고. 네. 미연 씨에서는 그래도 돼요. 게임이니까. 그치. 주인공이 아주 쌍놈이야, 미연 네. 씨 보면은. I am 자, 이제 4일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태엽 풀리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어, 엄청 빠르다. 이거를 좀 신경을 쓰려면 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로테이션을 네. 조금 그더 바, 빨리 빠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이 앵두 같은 입술 좀 보세요. 우리 맹글의 아름다운 입술.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참고로 눈앞에 아까처럼 맹글이 매달려 있어도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두려워해야 되냐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아 네. 하는 소리가 들릴 때 음. 그럼 여기에 있어요 무조건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 무적의 프레디 탈을 써주시면 알아서 잘 갑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나타났다 네. CCTV를 한 번이라도 어? 지금 소리 들리죠? 네, 들려요. 소리 들리죠? 여기서 탈을 쓰고 있으면은 갔어요. 지금 갔는데 한번더 들려야 됩니다. 지금 한번더 들렸죠? 벌룬보이가 가는 소리까지 벌룬 들어왔어야 뭐. 네. 돼요. 방금 여기를 확인했으면은 맹글을 봤었을 텐데 막 벌룬보이 오고 막 약간 난리났어서 었 확인을 못했는데요. 소리가 들리면 그냥 탈을 써주시면 돼요. 음. 맹글은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사운드 플레이가 가능하니까. 방금 침착했어요. 맹글은 다른 애들보다 약간 좀 특이해요. 다른 애니마트로닉스들은 2에서는 이렇게 바로 죽이거든요, 저를. 아, 그렇죠. 니못보 네. 바로 죽이는데 맹글은 <웃음> 여기 있다. 네. 그러면은 제가 CCTV를 봤어요, 모르고. 네. 탈을 안 쓰고. 그럼 여기 매달려있습니 맞아, 여기. 거기 매달려있더라. 네, 여기에 매달려있으면은 진짜 그냥 탈 쓰고 기도해야 돼요. 탈 쓰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혹시 안 오게? 혹시 안올 때까지. 근데 거기에서 모르고 또 CCTV를 한번더 봤다. 그러면 이제 맹글이 한번 덮쳐요. 음, 매달리는 거 귀엽다고요? 여러분들 잡아먹으려고 천장에서 내려다 보고 있을 텐데 귀여워 보이는 거 맞나요? 마침 쭉쭉 흘리면서. 이러면서 막 그냥 이게 쳐다보고 CCTV 있을던데 CCTV에서 태업을 돌리고 있을 때도 절대 방심을 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네. 얘네가 CCTV 강제로 내립니다 강제로 아. 내리고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얼굴 보자 하면서 내리는 거군요 그죠그죠너 프레디 아니지 하면서 이렇게 어. 딱 내리는 거예요 아니 그럼 프레디인데요? 프레디인데요 어, 지금 맞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웃음> 기계는 침이 없잖아요 뭐 기름이라도 떨어지겠지 <웃음> 기름 군침 그러니까 아. 그럼 또 애들이 착해가지고 탈 쓰고 있으면 이 악물고 모르는 척 해줘요 맨글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냥 여기를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탈을 쓰고 있으면 됩니다.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음. 갔죠? 간거 같죠? 소리가 너무 빨리 들리면은. 네. 이쪽으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확인을 했다. 근데 갑자기 쓰자마자 환풍구 소리가 들렸다. 그럼 얘가 간게 아니라 이쪽이 아온 겁니다. 아, 반응 속도 되게 빨랐어요. 뭐, 저니까요. <웃음> <웃음> 어? 어? 지금 약간 늦었어요. 지금 살짝 애매한데 이게 벗으면 죽을 수 있거든요. 살았네요. 아, 다행이다. 5시 죽었으면 너무 꼴 받았거든요, 이렇게. 아. 와 진짜 오. 죽었으면 진짜 마음 아팠겠다. 아, 그러게. 진짜 간발의 차로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요. 이제 기본적인 공략 방법은 다 얘기했기 때문에 5일차 이후부터는 좀 말없이 빠겜. 음. 이번에좀 빠겜 모드. 좋습니다. 아 이건 그러지 마요.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아, CCTV 내리고 그래. 렛. 자, 지금 맹글도 같이 왔는데, 얘가 없어진 것과 동시에 맹글도 같이 사라질 겁니다. 지금 소리 사라졌죠? 그래서 벌룸보이가 어, 지금 왔어요. 이러면 이제 오르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소리 들리자마자 지금 이러면 오르골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바로 감아주는데 좀 여유롭게 감아주면 됩니다. 이 정도. 절반 정도 감아주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감아주면 돼요. 와 방금 좀 위험했어요? 솔직히 방금은 그렇게 큰 얘기는 아니었어요. 한 네. 5일차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진짜 곤란한 때는 여기서 이제 벌룸보이가 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가는 소리를 들어서 이제 빨리 감아야겠다 하고 여기만 확인했는데 여기에 이제 구형본의가 있는거야 아 그러면 이제 진짜 큰일나요 cctv를 못보니까 아 진짜 5일 밤인데 끝도 없이 때 6일 밤이 얼마나 어려진거야? 6일 밤이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음 연달아서 막 오니까 불쾌한 어, 골짜기가 10 9 8오 이거 딱 맞으면 레전는인데6 과연? 5 4 어? 3나 프린이 믿고 가만히 2, 있어야지 1 0땡 안되는데 <웃음> 신고 아님? 거의 땅 거렸어. 레전드 찍었다 지금 유튜브가 제대로 찍었다. 생체리는, 생체 시계. 어, 생체리도 미쳤다. 아유. 자, 5일차 완벽하게 클리어했고 바로 6일차 가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5일 차랑 6일 차는 큰 차이가 없어요 투는. 와, 이 진짜 풀리는 속도가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좀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네. 다 갔는데 네. 아닌. 경우에 거의 다 풀렸다 하면은 네. 꼭반 정도만 감고 확인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는 이제 그 사이클을 조금 빨리 돌리는 거죠. 이렇게 딱 하고 어 이상무. 이렇게 이제 뭐 거의 그냥 환풍소리 계속 들리죠? 혹시 눈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 진짜 기계 같아요 형. 완벽해요 우리가. 이제 계속 계속 오잖아요. 네. 딱 봐도 계속 오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무조건 써줘야 돼요. CCTV 내리면. 방금은 이 자식이 강제로 내렸거든요 CCTV. 네. 깜짝 놀랬지만 나니까. 어, 어 프레디, 골든, 골든 프레디는 그냥 이렇게 가면 쓰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가면이 무적이네. 반풍구 소리가 맹벌. 후반되면은 진짜 엄청 들려가지고 얘가 간 건지 온 건지 판별하기가 되게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판별하는 방법은 그냥 이제 모자 쓰고 한 5초 있다가 벗으면은 거의 음. 100% 갔다고 보면 돼요. 사운드도 사운드지만 그게 미쳐 안될 때는 그냥 입 닥치고 살 쓰고 있어. 난브레디다 나는 브레디다 그지 그지. 자기체면을 거는 거죠. 와 진짜 계속 오네. 그니까요. 어, 아주 확실히 난못 느꼈는데 프리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죠. 5일 차랑 6일 차랑 확실히 그쵸. 차이가 나네요. 와 엄청 빡세다 미쳤다. 괜찮아요. 괜찮아. 말해죠 6일 밤이랑 완전 다르다니까요. 5일 밤이. 괜찮아요. 이 정도쯤. 이게 좀 맹글이 왔을 때 애들이 이렇게 눈 앞에 와있으면은 네. 이게 동시에 판정이 돼요. 그러니까 개꿀이던데요? 탈을 쓰고 있는 네. 판정이 동시에 입혀져서 맹글도 가고 얘네도 가고. 아이고 야. 맹글 또 왔고요. 야. 어 파란색 보니도 왔네요. 야한 번도 안 죽고. 프레디 투 클리어. 근데 또 이거를 또 프리니는 1분도 안 돼서 다 깨드리겠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프리니 원과는커맨드 진짜 좀 달라요 프리니 원때좀 낚시를 했잖아요? 막코 누르고 음흠. 근데 얘는 진짜 코랑 인중에 니빅입 삑소리를 무조 들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이게 먹혀요 오. 커맨드가 커맨드 리... 자체는 똑같은데 뭐은 적을 안 해도 됐어요 근데 투는 무조건 적을 해야지만 넘어가게 하나를 더 추가해 놨어요 지작자님들이 진짜야? 네 진짜로 나 아... 진짜? 낚는 거아니야어저저어너 저, 저, 이제 안돼요 이거 이 밖에 진실이야 이나나 순수해서 네. 믿는다고 아 진짜예요. 근데 이게 1 챕터만 저걸 누르면 2 챕터부터는 저걸 안 눌러도 커맨드만 입력해도 넘어가. 아 뭐야 안 눌러도 되는 거네. 아니 1 챕터 눌러야 돼. 진짜 눌러야 돼? 네 진짜로. 오... 이거 구라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이거 는 F2 누르고 컨티뉴를 누르면은. 다음 우와.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역시 스피드런 장이 네, 이,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단축을 해야 되죠. 어. 프레디의 피자 가게 1은 F2를 누르면 은 저게 안 돼요. 이게 프레디 1은 F2를 누를 경우 원래 깼던 챕터를 다시 해요. 근데 이거는 아.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메인메뉴로 아. 가게 되면 그래서 2에서만 이렇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A few inches later. 어,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엔딩 그리고 아까 뭐형 6일밤 뭐 적들 보잖아요. 프레디 엄청 오잖아요. 6일밤도 그냥 들어가서 너무 허무하죠. 하지만 형의 이제 정석 플레이도 봤다면? 뭐, 이런 커맨드도 있다. 이런 것도 음. 알면 좋지 않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따라라라랑. 아, 씨. 전화를 끊고 해야 되는 건가? 아, 원래는 조금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 예, 어. 어.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어. 있다. 어. 다행이다. 이게 시간 이 조금 지나야 돼. 요전 시끄러게 전기는 거예요. 전화 끄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이게 근데 그 유명한 커스텀 나이 트 된다는. 아 그렇죠. 이게 6일 차를 다 클리어하면은 이제 커스텀 나이 트가 생기는데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애들이 나오게도 할수 있고 안 나오게도 할수 있고 영으로 하면은 이제 꺼지는데. 음. 모든 애들은 다 20으로 하면은 진짜 정신없이 뛰쳐나와요. 맞아요. 7일 밤이라 뜨잖아요. 거의 시작하자마자 커맨드 어. 입력하기도 전에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프린이라면 나라면. 지금 기다려. 어, 몇 초만. 어 제발 몇 초만. 어나 어, 지금 무서워. 초만. 나 지금 무서워. 몇 초만. <웃음> 몇 초만. 몇 초만. <웃음> 나 지금 굉장히 토조해요왜안 넘어가지지? 오 어. 어, 됐다. <웃음> 저 <웃음> 어, 긴장했어요. 와, 아니, 약간 순식간에 나온다 해가지고 근데 벌써 하이 뜬거 왔죠. 어. 그래서 저 이제 얘기해야죠. 바이. <웃음> 바이, 바이. 네. 아, 똥살 뻔했네. 이렇게 하시면 7일째 밤. 올 20. 와, 클리어. 전 알았다. <웃음> 프레드의 피자 가게, 플레미어 공략가, 이런 커맨드도 있다. 는거왔네요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버 구독과 좋아요, l l o w h 한 번씩 더 부탁드리고 플레이 l k to the play me on YouTube. 다 o w s it? How's it? How's it?